오늘 수영은 제이걸 봤거든 아, 스커야진이 응. 응. 나, <목소리> 나? 응, 스커다 응, 분이야그러 볼게요. 음. 근데 옷은 진짜 예쁘다. 진게귀여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갈겨 음. 괜찮다. 루트 진짜 예쁘네, 정말. 어. 근데, 음. 근데 이거 아까 프랑스커 테이블 을때 진짜 예쁘다. 여기? 어어. 이 어, 어. 어. 어. 잘 어울린데? 귀여워. so cute. 해물 조린 거콩브트 들어가고 살라미 햄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아, 쇼핑하고 밥 먹을까? 어, 뉴욕이다. 뉴욕이시네요. 아, 안 물어봤는데. <웃음> 야! <웃음> 정정적이네요 <웃음> 애기야 너 생명체니? 살아 있는 거야? 어머 어떡해 30장 가는? 야, 신중하게 봐야 돼 좀튀어 응. 렇게하 그치. 맞아. 응. <웃음> 취향 소나 이걸 어떻게 안 사? 너무 귀엽다. <웃음> 어떻게 손이 이렇게 핑크색이지? 뭔가 맨날 연희동에서 보는 하나 이쁜 것 같아. <웃음> 응. 매일 <응. 웃음> 네, 많이 파아요짜 <웃음> 안 돼? 모자라만 뿌리면 서지 그냥 이 농수 농란한 가위 칼질이 시작됐다 개판이됐네 <목소리도> 오빠 왜 이렇게 못 자르냐 <웃음> 야 진짜 웃겨 음, 맛있다 음, 엄청 폭신해 핸드 줘? 존맛 존맛 굿 존맛탱 아 이제 책을 보러 갈겁니다 음, 난 역시 가을이 너무 좋아 <웃음> 어우 가을이구만 잔뜩 경기하는구만 맛있게 먹어라 좋은데? 상큼한데 우주야 이렇게 응. 할께요 어때? 네. 나혼기나다 짧아 응. 좋겠다 네? 응너 이쁘다 응. 20대 초반에 너도 좋아 응. 20대 초반에 너 에이 저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AA 스타일이어야 돼너막 테니스 코트입어나지 테니스 <웃음> 나도 비니 사고 싶어 주네 아, 그래. 그래서 스트시가잘 아니 베레모드 이쁜데? 응 존또둑 존또둑? <웃음> 그 아, 영화 그 뭐지? 영화 아, 그거 캐리나 어 그거 존또둑같아 야, 어, 그거 좀 같아. 야 엄마? 이간이 진짜 좁은 사람이 쓰는 어, 거 아니야? 또. <웃음> <너? 웃음> 와 어? 너무 네 건데? 네. 네. 네. 네. 네. 아 근데 나도 이게 보여 근데 뭔가 되게 불쾌하게 생겼어 벌레? <웃음> 야, 나 뭔가 주도에 혼자 운전하고거이각찍찍 거야 진짜 이상한데왜 있으면 왜, 빨리 왜. 빨리 야 이거 뭐야 존나 <웃음> 웃기지. 세상에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어. 예, 쁘다 야, 그렇지. 어, 진짜 예쁜데? 야 근데 나 요즘 응. 이런 어, 양말슨 강아지 같은데 <웃음> <웃음> 짜증나. 아, 그 짜증나. 이거 왜왜 이런 거야? <웃음> 가사 킹 봤는데 나는 가사? 어. 어. <웃음> 너무 킹 봤는데. <웃음> 뭐야? 블러 처리해줄래? 싫어요. 촬영된지 몰랐어 <웃음> <웃음> 폴서 치고 너무 히키코몰인거지 친구가 없지 야아어어니 아니고 애플잼인데 이거 내거 같은데 너무 귀엽네? 바로 내려놓지. 진 어이없지만 입보러 왔습니다. 입금 어울리는데? 참여러도생각이 응? 많이 드는 치마가요 다르다신기겠다 응. 응. <웃음> 응. 아, 맛있겠다. 맛있스다맛고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녕요